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2단계 2차년도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의 제 4차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취업과 창업의 강의 진행을 하게 된 KICT 창업 멘토링센터의 박정용 CEO 멘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쉽지만, 어, 여러분들하고 PT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취업과 창업이라는 범위가 되게 넓은데요. 또 여러분들이 공대생이거나 대학원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나 팁을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특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취업과 창업, 또 진로, 인생 설계의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취업과 창업은 단순히 어떤 직업을 구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좀 넓게 말해서 진로, 인생 설계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장표에서 보고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진로라는 그 핵심적인 거 안에 세 가지 길이 있죠 진학, 취업, 창업 중요한 건 여기에 순서가 따로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또 흔히 여러분들 같이 대학에 지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취업 또그 다음에 창업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먼저 했다가 다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또 다른 대학을 가거나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그렇게 하시겠죠 평생학습시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인생설계와 진로설계의 측면에서 볼때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이르기까지이세 가지 길을 넘나들고 있고 사실은 순서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였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꿈이 있죠. 예, 꿈이 있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비전, 뭐 텔레비전을 보듯이 구체적인 비전이나 전략,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좀 막연하고 굉장히 장기적이어도 누구나 꿀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죠. 흔히 말하는 어떤 깊은 에너지를 주고 우리 동심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할수 있어요. 사실 과학자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하늘의 별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랑 캠핑을 다니고 또 파브르의 곤충일기를 보고 또 아인슈타인의 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별 이야기를 보면서 꿈을 가진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서 어 나중에 천문학자가 됐다. 뭐 곤충학자가 됐다. 그랬을 때 훨씬 더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동기부여가 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구체적인 그 단순한 직업을 떠나서 인생 전체에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또 우리가 직업에 대한 의식이나 취업에 대한 것들을 생각 안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과를 선택하고 자신의 점수나 적성에 맞춰 보고요 또 사회에서 또 부모님이 추천하거나 사회 구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이제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어린 시절부터 논의될 때까지 언제나 새로 꿀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렸을 때 꿈을 하나로 정해서 그 꿈을 가지고 꼭 어떤 관련된 학과를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취업을 하고 또그 다음에 20, 30년 일을 잘 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또 창업을 하거나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꿈은 의미가 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런 꿈이라는 말보다 분명히 이건 중요한 에너지지만 비전, 목표, 또 인생 설계, 진로,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인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관심도 많으실 거고 일단 당연하게 개인의 적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성인으로서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만이 아니라 가정의 상황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그 점유지대가 있을 겁니다. 당장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 많이 듣고 있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나 많은 특강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서 이 사회의 구조나 또 미래 예측의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겠죠 예,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2, 30년 뒤를 내다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세계 트렌드가 있을 거고 한국의 트렌드가 있을 거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지역의 트렌드가 있을 겁니다 또 시차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현재 내 개인의 진로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제 거기 PT에도 내용을 넣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이 직업이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이 얻는 이득 또 거기를 얼마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가. 이 모든 것이 통합적인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보면 만약에 초중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고민이 많겠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멘토 아니겠어요? 선배고?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고 연구원이 되거나 엔지니어가 되고 큰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어 사실 여러분들이 또 선배들한테 묻는다면 제 공대를 나와서 전공을 살려서 뭐 대기업 연구소 공사 공단 또 유학이나 해외 취업 또 국내 외국 기업 또 우리나라의 중소 강소기업들 또 스타트업의 취업이나 창업 그걸 선배들한테 묻는다면 선배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사실은 정답이 없다는 거죠 일종의 모험답안은 그때그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 오디션을 거쳐왔죠 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진학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진학을 고민했던 것처럼요 이제 대학에 오면 다될줄 알았더니 또 대학 왔더니 예, 이제 또 취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고민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뒤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시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공대계열의 졸업생으로서 대기업에 취업하시거나 뭐 공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거나 외국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또 그것이 또 끝일까요? 그 안에서 또그 다음 버전 <웃음> 또그 다음 다음이 또 계속 있겠죠. 이미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취업과 창업의 지도는 무엇인가? 좀 취업 창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구 그림이 장표에 보이시죠? 이게 보면요. 지구라는 거가 정말 동그랄까요? 뭐 여러분들이 공대생이니까 과학적 지식은 더 뛰어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본 사람은 몇명 없죠? 어, 우리가 이제 믿고 보는 거죠? <웃음> 어떠세요? 낮과 밤이 갈라지고 또세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인공위성 궤도에 수없이 많은 우주 쓰레기들을 상상한 그림인데요 어쩌면 저렇게 밖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또 밑에 지도가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유럽과 북미 쪽에서 많은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메르카도르 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방위가 중요하잖아요 배를 띄워야 되니까 또 그때는 저 지도가 맞는 지도였을 거예요 실제 면적을 따라서 그린 지도는 독일 학자가 그린 이제 페터스 도법이라는 게 있죠 옆에 그림 보이시죠 사실은 어떤 모습이 진짜에 가까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밑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림인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편집된 그림이죠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겠죠? 판도라마 편집본인데요 밤에 찍은 야경인데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아무래도 뭐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막이거나 아니면 후진국일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 위에 북한의 그림을 보면 불이 들어와 있지 않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의 취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공대생의 취업이 어떠냐가 아니라 나의 취업이 어떤지가 솔직히 한 관심사겠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나 정보들에서 주는 내용도 여기에 있는 지도처럼 어떤 시각에서 편집자 주 나름대로 조작적 정의가 일어난 그림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거기 가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지도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반이나 지도는 필요한가요? 그렇죠 참고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본인의 주때가 중요한 건데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거꾸로 된 세계지도가 있죠 이것이 호주의 12살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뭐 과제로 했다는 것 같아요 왜 맨날 우리가 보는 사회과 부도에 나오는 지도는 우리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맨 밑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가운데 위로 위, 올리기 위해서 네,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사실 위아래가 없죠 예, 편의상 우리가 약속한 것이겠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견으로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태평양을 향해 나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집어서 본 그런 지도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취업과 창업, 인생 설계를 또 새로운 공부를 이어가시든 해외로 한번 또 갔다 오시든 어떤 길이든 간에 사실은 참고할 사항은 너무나 많고 전략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이 모든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보는 취업의 지도는 창업의 지도는 나한테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고려한 인생 설계 측면에서 고민하시기를 이제 우리 후배님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 사실은 제가 거기에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교육적인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인성과 창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스스로의 주관적인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또 창업에까지 이르기 위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을 잘라봤어요. 요즘 90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고로 미우의 경우에는 일찍 독립을 시키기 때문에 25, 25, 25, 25 이렇게 4로 주로 나누는데 현재 그외 지역에서는 되게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이 30, 30, 30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대부분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학생분들께서 되게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3 0대 전후일 가능성이 높죠. 특히 남학생 여러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금방 27, 2 8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점이 하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시점이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요즘같이 평생 직장을 어, 담보할 수 없는 거기다 평생 직업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서는 60세의 은퇴 시점은 거의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직장, 직업 또 어떤 취업, 창업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직업을 또 직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3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은퇴 이후에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핵심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거예요 또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3년 5년 정도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너무 또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번에 뭐 한번 시험에 떨어졌다 뭐 자격증을 못땄다 요번에 뭐 취업이 안 됐다 요번에 뭔가 준비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됐다 했다고 해서 1 2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조급해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연하게 10년, 20년 뒤에는 내 시대가 올겠다 이것도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한 3년, 5년 단위 정도의 계획을 중장기로 보시고 좀 장기 계획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시면서 현재 내 입장에서의 3년, 5년 플랜은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 이렇게 잘라가시게 되면 앞에 말했던 30년이라는 일하는 시간 경제활동의 주요 시간을 봤을 때한 3년 단위로 보면 10번의 기회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회를 찾고 싶지 않을 수 있죠 사실 평생 직업과 직장의 시대가 지났다고 했지 어, 리스크 대비 측면에서 평생 직장과 직업을 가지게 되면 좋은 거죠 예. 또 그게 아까 앞에 말했던 어렸을 때 꿈하고 연관돼서 가는 거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3년 5년 단위로 자르게 되면 은 굉장히 여러 번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 반대로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취업과 창업을 얘기하면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일단 어디가 대기업이 좋을까? 연구소가 좋을까? 난 연구원 쪽일까? 엔지니어 쪽일까?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오늘 이 특강에서는 일단은 경제적인 독립이 먼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곡선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시점과 쓰는 시점이 에, 이렇게 맞물려서요 전체 인생의 생애소득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이제 바뀌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직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평생소득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서민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중위계급을 위주로 했을 때한 10억 정도 벌고 10억 정도 쓰고 간다 <웃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에, 그만큼 사실은 직업의 귀천도 없습니다만 어찌 보면 언제 누가 더 빨리 벌고 늦게 벌고 차이가 있겠죠 뭐 흔히 하는 말로 대기업에 취업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나름또일의 애로가 있을 거고 연봉은 좀 높게 책정될 수 있겠지만 좀 은퇴시점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뭐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시각을 오늘 좀 초반부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생애소득이란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한 3년 5년 단위 정도의 계획을 실행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현재 나의 가정환경이나 내 적성과 또 나의 뭐 여러 가지 준비 상황 또 앞으로 1, 년 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1순위, 2순위에 내가 어떤 걸 지원하고 그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제학적 원리 뒤에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으로서 향후 직업을 구하셔서 또 창직을 하셔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결혼이라는 또 당면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하시지 않더라도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중심에 내 직업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해서 보시게 된다면 너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큰일 할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접적으로 보시게 되면 연구원 쪽, 또 학자가 되는 쪽, 뭐 교수님, 또 엔지니어가 되거나 또 사실은 저는 염두에 두고 싶은 것은 꼭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어, 또 대학생활 중이나 이후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것들이 융합될 수 있어요. 요즘 융합형 인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취미활동이나 또 내가 지금 현재 공대계열에 있더라도 어뭐 부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복수전공 아니면 또 다른 여타의 활동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다른 전망을 또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영재 분야, 여러분들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또 이런 쪽, 이쪽 분야가 또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어, 과학 경시대회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뭐 과학의 취미가 있었다든지 뭐 만들기를 좋아했다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각자 다르시겠지만 이런 영재 분야는 사실 예체능 분야가 많죠. 근데 예체능 분야의 영재들은 사실 20, 30대에 큰 성취를 이루거나 대부분이 그 전에 많은 안타깝지만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학 분야도 영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과학영재라는 말이 있죠. 어찌 보면 우리의 두뇌도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통하고 비슷하게 영재가 있을 수 있는 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당연히 현재 여러분들이 진짜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셔서 오셨다면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든 전략적인 차원에서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보든 어, 그거하고 연관 있는 취 창업을 특히 취업 분야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 진로 리스크에 대한 대비 관점이나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다. 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공대생의 뭐 선호도가 높지만 의외로 취업 나는 뭐 높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진로 리스크가 있어요. 어, 뭐 제가 농담을 항상 하는 말이 어, 저도 항상 뭘 고민하냐면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웃음> 여러분들도 어,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다 컸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꼭 초등학생들만 난 커서 뭐가 될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또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이다음에 뭐가 될까? 계속 그 고민이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전공 외의 분야에 대한 관심은 또 취업 말고 창업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픈마인드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앞으로 좀더 새로운 진로를 만드는 데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그래서 한번 재미있는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들을 너무 많이 봤겠죠? 사실 그쪽 계열에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되짚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2006년 정도에 뭐그 전에도 전화기는 있었습니다만 어, 등장해서 어, 사실은 이렇게 거의 사실 10여 년 만이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융합해버렸다고 볼수 있겠죠. 거기 그림들 보시게 되면 정말 그 여러분들 어린 시절하고 저하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때 가지고 싶었던 하나하나가 어, 전부 여기 하나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오겠죠 예, 이미 그런 기술들은 많이 있을 거고 원천기술들이 많은 연구소에서나 또 학계에서 개발돼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산업화로 기술사업화를 시키는 과제들을 많은 벤처기업들이나 또 대기업들이 연구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쪽 계열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파트에서 일을 하시게 되겠죠 이 자동차도 앞으로는 바퀴가 달린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가 아니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사실 전화기가 아닌 것처럼 어, 우리 자동차도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 안에 주행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더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인공지능도 창의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그림이거든요. 가운데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의 창의성과 창작력까지도 어, 굉장히 고도의 알고리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다가 아마존 그림을 넣었는데요. 어, 사실 전 세계에 많은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 된 벤처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뭐 과학, 공대 이런 게 아니라 이 서비스 플랫폼하고 다 융합이 돼서요.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의 거대 플랫폼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정하게 될 5년, 10년 뒤에 그런 진로들을 저 지금 당장 또 취업전선에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생각의 틀은 일단 넓혀놓고 보자. 이게 오늘 제 강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또재밌는 그림 가져왔습니다. 어, 이제 거기 서장훈 그림 보이시죠? 한길에서 최고의, 아까 제가 말씀드 영재들은 이 스포츠 분야가 많잖아요. 예체능 계열의 최고의 이르렀지만그 다음에 인생의 이막을 우리 강호동 서장원 안정환 같은 분들 보면은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 또 국민들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윤성빈 선수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요, 같은 체육계통에 있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어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스킬레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픽업을 돼서 오히려 큰 성과를 낸 경우입니다 어쩌면 이 친구도 뭐 40, 50까지 일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쪽 계통이 코치가 되거나 뭐 감독이 될수 있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친구가 다른 융합형 인재여서 재주가 있다면 뭐 서장훈 씨처럼 또 어떤 연예계통으로 올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신의 자산을 통해서 또 장사를 하게 될지 아, 정말로 알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플랜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공을 살린 취업에 대한 생각 또 창업도 감안하겠지만요 관심을 가지고 가시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스무 살때 이제 바로 창업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대학을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전 대전의 연구개발 특구 쪽에서 어 작은 벤처로서 사업과 생활을 해오다가 그 사업 인생 20, 30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리얼리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배님들한테 어 이런 강의를 어 내용을 제가 설정을 한것 같아요. 어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취업과 창업에 대한 팁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강의 특강이고요. 어, 그런 걸 기대하셨으면 조금 어, 여러분들이 혹시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그렇다고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들 뭐 취업 창업 도전하세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특강은 그냥 저로서 저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밑에 그 복잡한 곡선처럼 보이는 그림이 이제 옛날 이어령 교수님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그 책에 나왔던 그 이제 개미가 애 먹이를 찾는 길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개미가 어떤 먹이를 찾을 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출발을 해 가지고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우리 과학 쪽에는 세렌디피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한 발견 그 먹이를 찾으면 돌아다닐 때 자기가 이제 꽁무니에서 페로몬을 뿌렸기 때문에 자기가 집으로 올 때는 직선으로 온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료들은 그 페로몬을 뿌려 놓은 직선으로 계속 그 먹이를 찾으러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개미를 관찰할 때 일렬로 다녔던 걸볼 거예요 이파이오니아 같은 이런 개척자들은 특히 창업은 그게 더 강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무조건적인 전략만이 다그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은 조금 어수선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은 헤매기도 하면서 점점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설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중고 대학교 진학까지는 좀 일직선에 가까웠다면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 교육계도 달라지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학생과 또 졸업하시고 대학원생 그 이상을 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와 여러분들의 시간에서는 이런 어, 식의 다양한 진로 설정에 대한 여지가 더 넓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이 이제 공대생이시니까요. 이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진로 설계 방정식에 든 상수와 변수가 있다는 라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버스로 원을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려면 그걸 갖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런 좋은 나라에서 그런 환경에 있든지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죠. 아니면 그 도구를 만들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그냥 계속 동그라미만 그리면 한 10년 걸려야만 원을 우연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흔히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공부할 때 나오는 피부팅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뭐 회전하단 뜻도 있고 계속 고쳐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작고 빠르게 계속 원을 그려나가다 보면 점점 더 원에 가깝게 수렴한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장에 있었던 그림하고 좀오버랩해서 보시게 되면 아, 여러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진로 설정이 확고하거나 목표가 확고하거나 마치 예체능계의 그 영재들처럼요. 어, 또 그만한 또 역량과 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먼저 그 길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 후에 어떤 작은 실패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마음의 여지를 넓히자고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요즘 답답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어, 진짜 사실 진짜 다른 친구들처럼 뭔가 준비한 스펙도 없는 것 같고 어,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지만 뭐가 나랑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일단은 어, 계속 동그라미를 그려나간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사실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내가 모든 걸다 완벽하게 전략을 세우고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세상이 부조리하거나 그래서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경쟁사회라서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역량과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내가 관심을 갖거나 도전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해서는 계속 도전을 하되 실제로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는 것이 그 관심의 영역을 점점 나의 영향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한 번에 한개 이게 아니라요 좀더 다양한 시도들을 어, 우선순위는 있어야겠습니다만 또내 상황에 맞아야 되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랑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답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다음 장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선호하시는 방석은, 방식은 아무래도 그 전략적이고 되게 효율적이고 그런 연역적 사고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딱 자신의 진로와 길에 대해서 뭐 대기업 취업, 뭐 연구소, 예. 거기에 맞는 구슬들이 뭔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스펙을 준비하시거나 역량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 보면 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할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일찌감치 목표가 설정되신 분들은 거기서 원하는 또 내용들이 이미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과 연관시키자면 한 3년 5년 플랜 정도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을또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 저는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사회적 담론으로 볼때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만 한 개인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자신의 실력과 적성에 맞게 좀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들을 또 물론 그때 그 자리에 가봤을 때또 어떤 현실이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선배한테 들었겠지만 좋다고 취직을 했는데 지방으로 발령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취를 해야 되거나 뭐 기숙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계속 많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변수를 겪어왔는데 어쨌거나 방식은 일반적으로 줄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구슬만 준비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조금은 내가 좀뭐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좀 힘이 들거나 아직까지 뚜렷한 목표 설정이 안 됐거나 공대에 오긴 했지만 사실은 나는 여기를 좀 우연히 왔다. <웃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경험주의를 살리셔가지고, 어느 방향성 정도는 3년 5년 단위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예, 일부러라도 설정이라고 하잖아요. 캐릭터를 잡으셔가지고, 일단 그거랑 연관돼, 연관돼 보이는 구슬들을 많이 모으세요. 그러면 이제 구슬이 서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깨워는 거는요, 어쩌면 의외로, 줄을 준비하고 그 맞는 구슬만 준비했던 사람은 요즘같이 빠른 트렌드의 시대에서는 그 줄이 한번 끊어질 경우에는 아 이게 또 대체불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구슬을 많이 모아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목걸이, 뭐 귀걸이, 발찌, 허리띠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부분이 더 좋을까 현재로서 그리고 이 1번, 2번을 다 하시는 욕심쟁이 분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젊음은 아직도 몸이 따라가니까, 체력이 따라가니까 어, 저도 많은 일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어 그게 또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또그 다음에 그것이 그때는 효과가 없어 보였지만 그 후에 효과가 있었던,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인연이 이어져 왔던,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방식은 사실은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때그때 좋아하는 그냥 구슬을 가지고 논 거죠. 뭐 취업, 창업 별로 고민 안 하고 그게 뭐 자신의 환경이 좋아서든 아니면 자기 성향이 그랬든 그냥 놀았는데 우연히 뭔가 트렌드에 맞아 떨어졌거나 갑자기 운이 좋았거나 어 옛날에 연예인들도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인생에서도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네,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뭐 시세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전략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양한 경험이나 또 때로는 그것을 초월한 어떤 모습들. 선진국일수록 이런 초월한 자세를 가진 분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점점 선진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이제 스턴버그의 삼두이론을 좀참고해 삼아 드린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꼭 공대라는 그 자신의 적성을 뭐 학과를 살리지 않으셔도 이미 기술에 대한 이해나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전공을 떠나서 속도가 빠르고 정보량이 많고 또 어떤 뭐 굉장히 고도의 엔지니어는 20, 30%의 엘리트들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70, 80%는 대부분 다 서비스 업종에 일하게 되거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거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미래학자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미래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또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좀 확정적인 미래는 그 인구수에 대한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머지 것들은 그 굉장히 뛰어나신 미래학자들이 보기에도 예측이 거의 정확할 수 없는 우리 엘빈트 폴러 같은 그 학자도 A4 용지가 다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IT 세상이지만 그 종이의 또 다른 면에서의 소비량은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알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서 어쩌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또뭐 이렇게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이 더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다양한 진로 의식과 폭넓은 개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다음 장 보시게 되면 그 도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것에 대한 그 팁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보다는 또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앞으로 내 나한테 맞는 도전과 시도를 당연히 한다는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력이 다 높은 거 아시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한국 사회의 경쟁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이지. 절대적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다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다만 경쟁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리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은 저희가 하는데 도전과 시도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를 할때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시간을 조급하게 잡아서 1년, 2년 뭐 흔히 말하는 재수 삼수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생들이시죠? 대학원생이거나. 재수 삼수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전에 자기는 바로 왔다. 뭐 군대를 갔다 안 갔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예, 그렇지 않죠. 물론 어른들이 항상 말하죠. 중요한 때가 있다. 예,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우리는 한 3년, 5년 단위 정도로 보는 것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예, 중간에 또 휴학을 한번 해보고 또 다시 뭔가 도전해 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얼마든지 취창업이나 그 진학의 길을 넘나들 수도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시간에 대한 양적 시간보다는 시간의 리스크를 저는 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시간에 대한 리스크다 그렇다고 막 1분 1초씩 시간 관리를 하고 뭐 수첩에다 써가지고 체크리스트하고 하면 좋아요 예, 일기 쓰는 것처럼 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건 나의 오늘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마인드와 철학이다 아직은 우리가 젊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뭐 철학이라고까지 하면 거창합니다만 이런 특강들을 통해서 뭐 선배나 멘토들의 말들을 통해서 팁도 얻지만 또 정보도 얻지만 오늘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다른 생각 비틀어 보기 그것이 우리 취창업에서 특히 우리 공대생 분들 저는 정말 우리 공대생 분들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든. 그래서 어, 또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역시 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질적인 시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을 때 시계가 아니라 네, 그런 시간들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셨을 때어 오히려 더큰 것들을 보고 좀더 도전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어떤 한 단위나 막연하게 보는 시간 리스크가 아니고 그건 시계나 양적 시간이죠. 좀더 질적인 시간에 대한 것들을 하시게 되면 인생을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지금 몇 년은 당장 만약에 좀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더 그렇게 살았겠죠. 창업의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그 다음 기회를 열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웅지마라는 고사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 짧았을 때또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시대가 어또 흐름이 그 변화가 크지 않아서 뭐 2, 30년 동안 한 직장을 구하면은 어 굉장히 오래 갔을 때하고는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데내 우리들의 마음이나 마인드는 여전히 그 예전 산업 시대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직 교육 제도가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같은 세대에서는 조금 더예 그렇다고 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놀논다 하더라도 장난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기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그 직업 할때그 직자와 업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취업이든 창업이든 다 사실 직업을 구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창직이라는 개념은 이제 1인 기업을 포함해서 창업을 통해서 직업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나 만든 조직에 내가 들어가서 한 일원으로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부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직자나 이 업자라고 하는 것의 그 한자 뜻을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직분, 어떤 직을 맡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적성과 연관이 있겠죠.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경제적인 바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업의 개념에서 볼때 어, 여러분들이 하나의 잡을 잡을 잡아라 하잖아요. 그냥 일로만 볼 것이냐? 그것을 커리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커리어를 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특히 창업자들에겐 이런 소명의식이 강해야 되는데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 고객과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것이죠. 이게 좀더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냐 했는데요. 거기에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청소부라는 예제로 좀 모아봤어요 그 이유는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제 선배나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이나 내 아이나 또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는 직업을 꿈으로 추천하지는 잘 않을 겁니다 그건 직업의 귀천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 예를 들면 그 친구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옛날에 이제 직업의 귀천에 대한 부분도 물론 현실적으로 아직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청소부를 제가 예로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런 사례에서 굉장히 첨예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 누구나 좀 별로 고급스럽지 않고 하고 싶어하지 않은 요즘 환경미화원이라고도 하죠. 그런 청소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와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청소하는 일 자체에 집중할 때도 나는 요번에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번다. 돈과 노동의 일대일 가치교환의 정도까지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보다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더 낮춰서 나는 요번에 여기 휴지통 비우고 여기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요. 만약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 아 저기 어 저기 2층 복도에 뭐가 떨어졌는데 좀 치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저는 여기 휴지통을 비우고 저는 화장실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인성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요. 좀더 넓게 생각해 보면 청소를 한다는 라 업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맡은 거기에 이제 직분이 있는 거고 파트가 있고 분임이 있는 거고 분명히 또 나보다 상급자가 있는 거고 지휘체계가 있는 거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청소라는 그 일의 취지에 비춰서 볼 때는 자기 스스로든 누군가의 부탁이 있든 아니면 지시가 있든 간에 청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우리 학생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을 마련하는 하나의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발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소부인가? 아니면 청소부가 아니라 휴지통을 비우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고요. 좀더 이번에는 더 상급의 가치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고 최고의 청소부가 되고 싶다. 이런 또 목표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업을 할 때. 그런데 그걸 또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최고의 청소부인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청결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터를 꿈터어라는 말을 가지고 사실은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휴지통을 비우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1층 복도를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이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청결함을 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픈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캠페인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직장생활이나 창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일부 인턴이나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막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오늘 이 특강의 이제 후반부에 좀 담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일단 현재 이런 내용들을 특강을 통해서 아 내가 앞으로 현재는 지금 어떤 일을 잡을지 이제 그게 지금 당면 가지고 고민이긴 하지만 좀더 넓게 보고 멀리 봤을 때는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업, 창업에 대한 특히 취업에서 이 예민한 어떤 그 준비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나 빨리 합격하고 싶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사실은 그것이 꼭 이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30년 40년 50년을 경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마인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의 대학기간도 일종의 집행유예기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학원을 가시거나 좀더 공부를 더 하시는, 유학 가시는 분들은 또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집행유예는 어떤 뜻이냐면 재밌는 표현으로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또 내가 가족의 부양을 하거나 내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생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점으로 던져드립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숲을 보는. 그래서 게시탈트는 심리학적인 뭐 독일 용어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퍼즐로 치면 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그런 구조화된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예를 본 것처럼 단순히 잡을 잡는 데 있어서 그냥 일과 돈. 음. 이게 아니라 좀더 나의 커리어를 쌓는다는 설정도 3년, 5년 계획으로 생각하시면서 조금 난 돌아가더라도 좀 한두 번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좀 멀리 갔다 오더라도 좀애둘러 가더라도 아니면 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적성을 못 살리더라도 내가 3년 정도는 좀 돈을 벌어서 네. 그 다음을 가더라도 어, 커리어를 쌓아간다는 장기적인 전망. 이것은 요즘 앞으로 있는 협업의 시대, 또 1인 창조 미디어의 시대, 또 여러분들이 또 직업이 융합되는 시대에서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이미 와있지만 그것이 또 항상 그 현재 우리한테 실감이 되기에는 또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마음이라도 이런 특강을 통해서 좀 넓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특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이 사명감과 소명감까지 아까 청소부를 예로 들면 진짜 고객에 대한 그 중심적인 사고가 없으면 내가 빗자루 하나를 새로 개발했다 이렇게 창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연습할 수 있어요 그 조차도 한 3년 5년 정도 플랜을 잡으라고 제가 창업 멘토링을 하곤 하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취업에 대한 지원 이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에 한 일환일 텐데요 창업 쪽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아니든 바뀌든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3년 정도 플랜을 쌓고 하지 않는다면 당장 만든 시제품 하나 가지고 고객한테 바로 돈을 번다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내 표준적인 모델에 리스크 대비로 잡거나 전략으로 세우기에는 아까 앞에서 본 그림처럼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리스크를 양쪽으로 보진 않더라도 질적으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라게 오늘 제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 자세한 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좀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팁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전공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뭐 창의적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도끼와 망치와 도을 보게 되면 도구구나 뭐 철물점이구나 이 정도 생각할 때 벌목공이라는 역량과 직업을 가진 사람,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볼때 수련생이 볼 때는 어때요? 이거 벌목도구예요. 이렇게 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동물들이 초등학생이 볼 때는 동물농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죠그 이것을 학자들이 볼땐 조류와 초식동물로 묶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그 세계지도 보여드렸던 장면 기억나시죠 편집자가 조작적 정의를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취업에 대한 정보들, 기회들, 공모전, 또 인턴, 또뭐 대기업 취업, 무슨 요강 여러분들 더잘 아시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나에 들여다보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단순히 뭐, 뭐 진로 적성 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조금 멈춰서서 뒤집어보고 다시 생각해볼 부분들이 많다 그런. 글들도 좀 적어 보시고 아니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뭐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스스로가 또 스스로의 내용들을 글이나 영상으로 보시면서 어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취업 창업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나 그 야구 팬들이나 구단주가 볼 때는 그 동물 그림들이 우리 야구 구단의 마스코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또 새로운 시각이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창의성은 아니라는 거죠. 어, 툭 하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도전과 관여, 또 경험, 또뭐 작은 실패들을 통했을 해때 관련된 정보들이 어느 순간에 모이면서 보이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심리학적인 합니다만 이제 메슬로의 욕구단계설이 여러분 다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그 그림이 우리 진로와 직업에도 같은 그림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안전하게 빨리 직장을 잡고 이제 뭐 누구나 만족한 직장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 가보면 또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또 거긴 또 거기 대로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 아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새로운 기회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반복해 나간다는 피버팅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인정합니다 일단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어, 안전하고 일단은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이왕이면 전공을 살려서 내 적성을 살려서 잡으려고 애쓰는 3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자. 근데 그 길을 가지 않든 아니면 2단계로 가시든 그렇다면 내가 좀더 의미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예, 좀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앞에 말했던 소명의식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방법이 어떨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적성뿐 아니라 가정환경이나 또 여러분들은 현재 저와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해외로 가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많은 정보 취업 창업 정보들을 나답게 해석하는게 중요하다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음 장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자격과 역량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사실, 사회, 여러분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보시게 되면, 부조리한 면도 보게 되고, 어, 되게 운 좋아,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뭐, 흔히 뭐 운칠기삼, 운칠복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 아니시고, 이제 뭐 성인들이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자격과 역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흔히, 역량은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야매라고도 하고, 진짜 불법으로 야매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격은 많이 있어요. 뭐 스펙, 자격증, 뭐그 다음에 뭐 여러 음, 있는데 솔직히 같이 일을 해보면 음,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역량의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운이 좋아서 기회를 얻어서 또 처음부터 출발선이 좀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세상이 무조건 공평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사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세상이죠 세상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더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해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자기 그릇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한계도 있겠고 또 주어진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자격과 역량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갖춰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시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대학도 하나의 자격이죠 음, 꼭 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도 또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대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이거나 자격을 또 하나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또 어때요 그럼 고졸 취업생들이나 또 창업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내가 유리하다고 볼수 없잖아요 뒤집어 보시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추되 역량을 점점 쌓아간다는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있는 이 입장에서 이 영상도 보시는 거니까 이 대학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오잖아요, 정부가. 그리고 온라인에 또 SNS에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 뭐 공대생 취업이라고 치면은 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웃음> 너무나 많은 정보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보다는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거고 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에 오늘 1시간 특강을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가입하시고 많이 보시고 그리고 본인 것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오늘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나가는 인연이지만 많은 선배들과 멘토들과의 대화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디에 하나에 꽂히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많이 정보를 모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새롭게 드리는 제안은 요즘 오디션 프로가 많잖아요 주로 뭐 연예인들 뽑을 때 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꼭 대상을 타거나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보셨을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뭐 학종도 아실 거고 또 배치표 뭐 이런거 대학교 지나갈 때 지금 현재 취업에도 어쩌면 그렇게 있는 셈이죠. 창업지원정책도 그런 배치표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디션이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다양하게 도전하고 이미 기성 배우들이나 연예인들도 또 오디션을 보시는 걸 아시나요? 예, 어, 안전 1%에 들어가는 그 최상위급이 아닐 경우에는 다들 오디션을 통해서 부고 떨어지면서 계속 그 다음 작품들을 해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디션 개념을 여러분들도 좀 이제 도입을 하셔서 그런 개념에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좀더 여유 있게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이제 인용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때그 포멀한 그 정식화된 지식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정보들은 인포멀한 데서 많이 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선배와 뭐 이런 멘토들의 도움을 멘토링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이건 H.R.D.라고 하는 휴먼 어, 리소스를 개발하는 그런 교육 쪽에서 쓰는 이제 그 장표를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취업을 배운다, 창업을 배운다, 즉 취업과 창업 자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팁이라거나 요령이라거나 뭐 운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디션의 개념으로 그런 정보들까지 의외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일종의 하나의 전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역량을 포멀하게 보신다면 인포멀한 많은 정보들의 중요성을 이미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걸 폄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앞에서도 계속 중간중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특강은 아마 여러분들 좀 기술적인 특강을 많이 들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좀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녹음을 했고요. 어 구체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다룰까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시간에 대한 질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디션 개념을 가지고 온오프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 3년, 5년 정도 플랜을 1단계, 2단계 만들어 가시면 중간에 혹시 작은 그 변수나 변수는 좋은 변수도 있고 나쁜 변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수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변수도 분명히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속선상에서 나의 진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좀 먹먹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배로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후배 초고 중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공대에 가서 대기업에 갈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참 이제 웃음부터 나올 거예요. 또 좋은 얘기 해주시겠지만 저도 어쩌면 그런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근런데 그때 여러분도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어느 고등학교를 가, 뭐 어느 대학이 좋아, 뭐 <웃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돼, 지금 뭐 과학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늘 제가 말한 맥락을 선배로서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닿았을지, 또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제 스스로 이 강의에 대한 어, 내용을 받고 내 스스로 스스로 제가 앞에 강의한 내용처럼 재해석을 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에, 과연 어떤 반응이 올지는 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취업과 창업을 다룬다면 특히 취업 중심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한시간 정도라는 시간 제한 안에서 한다면 어,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그것도 영상으로 한다면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해하세요 물어볼 수 없다면 나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전달할 것인가 라고 저도 오늘 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 또 실제 고객들한테 또 아니면 취업을 할 때는 그 위에 면접관들한테 어떻게 와 닿을지는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다 내용을 떠나서 제가 했던 방식처럼 좀 주도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3년, 5년 정도의 플랜을 이렇게 1단계 정도로 구성해서 한번 가보자. 전략을 좀 유지하면서 전술은 계속 효율적으로 방편이니까요. 바꿔보면서 그 다음, 다음 가보자. 과연 내가 3년, 5년 정도의 시간을 쓸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가. 내가 조급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정환경이거나 내 능력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돌아가더라도 중요한 거는 목표점은 있지만 전공을 살리면 좋겠지만 시대가 또 그렇지도 않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유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재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어린 시절부터 이쪽 계통이었고 또 지금 대학에 온 다음에도 이쪽에 대한 뭐 대기업이나 공사라든지 이런 꿈이 컸다면 사실은 좌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만 도전했다 안 되시게 되면 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럴 분들조차도 경쟁이 심한 사회니까요. 아, 부디 선배의 조언을 기억하셔서 아 그래 한 번쯤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거나 이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도전해 보거나 그런 식으로. 진로개발을 스스로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을 다 했고요 어, 전체적인 내용의 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어, 항상 도전하시고 또그 도전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그 긴장감은 있더라도 내 행복이 무엇이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